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규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학생분들 중한 분과 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질문이 이제 있으셔서 저랑 사실 한좀 시간이 됐죠. 한 달, 두달 정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막 핑퐁핑퐁을 <웃음> 하다가 사실 오늘도 제가 캘린더가 한시간 뒤로 설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돼서 어 어떤 질문을 또 갖고 있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어 나랑 비슷하다 아니면 어 나보다 좀더 상황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판으로 여러분들도 각각의 조금 전략들을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오늘의 미팅을 이렇게 녹화하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친구가 생각하는 프라이버시 레벨에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드 학교에 그 학사 과정, 건축학사 과정을 고 있는 어, 이춘열로 갑니다. 지금 이제 4학년이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될 건데 어, 이제 그제 학교는 그 석사 과정은 그 어, 논문, 디스스를 자유롭게 하는 학교라서 이제 그거에... 거기에서 이제 뭐를 더 깊숙히 연구할까에 대한 어,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이이이 어, 이, 이 계기를 통해 <웃음> 어느 정도 좀 기, 뭐지 그 아이디어를 잡아가고 이제 그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나왔습니다. 음, 처음에 그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질문 을 여쭤볼 때 네. 어, 가장 머릿속에 있었던 질문들이 뭔가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슬랙으로, 슬랙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음, 어, 사실 질문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딩, 코딩 쪽이랑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금 아직 학교 도중에 이제 따로 그, 그 프로젝트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에 도입하기 쉬운 그런 음. 그런 그 랭귀지다라든가 아니면 어 그런 게그 그래서프리랑 그라, 그 뭐지 그라이노 파이썬 그런 음. 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음. 여쭤봅니다. 네, 지금 저도 질문을 정리해주면서 그 전에 이제 슬랙을 받았던 부분들을 한번 또봤습니다 어 이걸 좀 되게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 어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저희 집 밖에 LA 다운타운이 보이는데 화재가 심하게 크게 났네요 아이고 그와 공기로 올라오는데 아이고 페기도 어, 떠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실전하도록 하겠습오어무섭네요 네. 시커먼 <웃음> <피, 피, 커머님군요>. 영국이 <웃음> 없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 우리 춘님 같은 경우는 학부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쵸? 그렇죠? 아직 마무리는 안 지었는데 음. 이번 지금 마지막 학기를 지금 맞추고 다니고 있는 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디아크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 시스템을 이제 밟으신 거죠 그말인즉슨 그렇죠. 어쨌든 디자인을 하고 문제를 찾고 이거 문제를 디자인을 해결하고 때로는 광범위하게 때로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건축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도시로 그렇죠. 분석을 하고 건물을 만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건축이라는 디자인 언어로 이제 풀어내는 방법들이죠. 어, 일단은 제가 왜 이거를 리마인드 시키냐면은 결국 뭐 AI를 적용하던 머신러닝을 적용하던 컴퓨테이션을 적용하던 어떤 어떤 기술을 적용하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 인식에 대한 자세거든요. 문제를 아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웃음>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도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도구를 잡았을 때 올바로 쓸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도구를 잡지도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잡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친구 같은 경우, 질문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뭘 먼저 디자인, <웃음> 죄송합니다.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석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 툴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물론 프로그램마다 앞에서 다를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학사 때 궁금했던 부분들, 배첼로 클래스에서 그 레벨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좀더심화돼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를 바라보는 힘과 그 문제를 다뤄내는 전략들이 이제 좀더 고도화됐고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럴 때 이제 컴퓨터라는 툴이 들어오고,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여러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큰 틀은 그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음,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어, 가는 게좀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은 광범위하게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시고 뭐, 패블리케이션이라든지뉴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관심이 있고 그죠그 다음에 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파이썬 라이노,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건축 한 1학년 정도 하신 분들, 2학년 이상만 되신 분들이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막 인공지능, 무슨, 그저 뭐, 어 뭐, 재료, 자동화, 뭐, 로보틱스, 뭐, 3D 프린팅,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점점점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어린아이들도 보면 학교 다닐 때 꿈이 뭐야 라고 하면 은 과학자요, 무슨 선생님이요, 뭐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 치자고요. 의사요. 근데 그건 그때 당시에 그 수준에 대한 패션인 거고 올라갈수록 어떤 의사가 될 거고 그중에 어떤 전문의가 될 거고 여러 전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 스스로에 맞춰가지고, 그, 코딩이라든지 이런 전략도좀 정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쭉 드렸던 말씀 중에서 피드백이라든지 질문들 있으신가요? 어, 지금까지는, 어,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네. 어, 딱히. 음, 그렇습니다. 네. 어, 생각을 쭉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어, 제가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놨을 거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책에서도 써놨었는데 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하시고 석사를 들어가고 석사 과정에서 그 다음 논문을 쓰기 직전까지 생각이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바뀌어요. 하다 보면. 왜냐면 음. 나도 실력이 잘하고 시각도 열리고 해보니까 재미있는 거 혹은 재미없는 부분들이 갈리거든. 나한테. 근데 지금 당장에 저도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와서도 두세 번 정도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어, 명확하게 난 이걸 할 거야. 2년 뒤에 이걸 또 이렇게 할 거라고 야 생각을 하고 떠러워게 리서치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공통분모에 대해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딩을 공부해야겠죠. 건축을 공부하고 디자인을 공부하려면 결국 디자인 프로세스라든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건 이렇게 막간 이런 언어들을 배워하잖아요. 결국 마찬가지지. 우리는 데이터를 다룰 거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도구가 코딩이고 그죠 그래서 그쵸. 코딩을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공부할 때는 책에서도 말씀드려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엔트리 포인트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좀 해봤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거나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꼭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라서포을 잘했거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제일 재밌고 예를 들면 은 가장 익숙한 툴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대부분의 음. 건축학교 학생들은 뭐 라이노, 파이썬 이런 거 많이 익숙하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프로세싱 코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사람이 좀더 편할 수도 있고요. 제일 바보 같은 방법은 그런 거야 가끔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저 코딩 배워야 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어디 동네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C랑 c 북을 공부하라고 했다고 물론 그렇게 도 되죠 그렇게 도 되는데 엄청나게 돌아 돌아 돌아가는 거고 그걸 완주할 가능성은 굉장히 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하면 도 재밌어야 되고 제가 그 관련된 비디오 링크를 여기다 달아놓을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좋을지 내가 익숙한 부분에서부터 내가 원래 했던 기, 기능들을 오토메이션으로 바꿔보고 거기에 논리를 집어넣어으로써 알고리즘으로 좀 바꿔보고 네. 그러면서 그 논리가 자동화를 위한 논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디시션 메이킹을 필요한 논리도 한번 수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여기까지 코딩이 가능하구나 아, 이런 거는 인간의 직관으로 하는 게 좋구나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존의 상용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좋구나 아 이런 경우에는 뭐 머신러닝으로 푸는 게좀더 편리하구나 아 이런 경우들은 어떤 조금 뭐 디타미스틱한 프로, 프로세스를 쓰는 게좀더 유리하구나 이런 감들이 잡힌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방향성을 그렇게 두고 <웃음> 코딩을 공부하되 파이썬이라든지 익숙한 도구에서 좀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시샵도 좋고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그 뭐지 거기서 그 요즘 최근에 좀 압박감이 들었던 게그 건축 그 컴퓨테이션 필드에선 좀더그 스페셜 라이제이션? 그쪽 어느 한 쪽에 스페셜 라이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그 문제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더 달라서 그 디자인 문제마다 그 어느 한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스페셜라이즈 쪽, 스페셜라이제이션 쪽을 어떻게 정할지도 조금 고민인데 그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조언 같은 거 하, 하, 있으신가요? 어 우선은 어 이게 디자인 프로블럼과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으로 크게 두 가지를 일단 나눠보자고 어떤 문제는 문제? 어 내가 자동차를 이쁘게 만들 거야 이건 좀 디자인적인 문제 적 접근이죠. 그렇죠. 이쁘게 네, 만들 거야. 그 이쁘다는 것에 대한 정의도 다를 것이며 그리고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고 어쨌든 이쁘다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 자체가 디자이너들이 발휘하고 익숙한 어떤 문제해결 방법들이죠. 네, 그것들을 이쁘게 풀자. 뭐, 무섭게 뭐 멋있게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엔지니어리적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어, 진도9에 견디는 빌딩을 만들 거다. 네. 음. 진도9라는건 명확하죠. 이거는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도 구의그 내진 설계가 들어가면 돼, 그렇죠? 아니면 뭐 이거는 예를 들면은 어, 비행기 같은 걸 만든다 할 때도 몇 명을 태워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행기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어놓고 그 쉐이프를 테스트하는 여러 그그 그, 그 크리테리아가 있겠죠. 그것들 다 패스를 해야겠죠. 예. 그렇죠. 가장 초 경량으로 이런 것들 패스하는 이제 어떤 동체를 디자인해 보자. 이것도 굉장히 엔지니어적인 관점이 되겠죠. 내가 왜 이걸 나누냐면은,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 스탠스가 다 달라요. 스탠스 접근 방법이. 음.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얼티트한 솔루션이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하나의 정확한 답이 있거나, 아니면 정확 그룹, 그러니까 정확도를 준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이제,으로 컨벌지 시켜 나가는, 이제,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죠. 이거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작가야. 왜 속된 말로 작가가 아침에 똥을 싸도 그게 작품이 된다고. 진짜 이 정도의 어떤 모호성,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같지만 어쨌든 간에 <웃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논리와 어떤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쭉 설명했을 때 논리에 큰 비약도 없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디자이너가 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잘 느껴져요.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굳이 이것들에 대해서 막제 엔지니어적으로 적, 그러니까 크리틱할 것만큼 할 수는 없겠죠. 예.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 한다니까. 내가 이쁘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들이 어떤 이제 크리틱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디자인적인 접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적이니까 되게 그 다음에 엔지니어적이, 그니까 되게 크리테리아가 명확한 접근 방법들을 나눠야 된다고 저는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던, 이쪽으로 갔던 중요한 건 우리 약간 멘탈리티상 우리가 문제들을 디자인하고 해결할 때 약간 다르게 접근할 거야.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코딩도 사람이 짜는 거고 이 코딩이 별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걸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력 있는 컴퓨테이션을 디자이너가 되려면 내가 어떤 프라블룸을 디텍하고 트이 프라블룸을 컴퓨터한테 기술하는 거야 얘가 잘 설명해서 풀수 있게끔 그 음. 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고 친다음에 디자이너가 아, 이건 되게 엔지니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서 그 코드를 짜게 되면 그 일을 하겠죠 굉장히 디자인적인 방법론으로 내가 뭔가를 좀 다양성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내가 여기서 정의하는 아름다움이 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비교와 방법들 통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싶어. 뭐 그거에 대해 기술을 하겠죠. 이건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디자이너의 어떤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같은 인공지능을 써도 막 이거를, 이, 이, 이거는 이런 네트워크든 이것들을 되게 명확히 하는 거기 때문에 있던 런 리니어한 어떤 런니니니어함 어떤 가지수들을 이, 이, 함수를 통해가지고 일단은 다뤄내게끔 만든다던가 되게 엔지니어적 접근으로. 어떤 사람은, 어,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이런, 이런, 이런 색들과 이런, 이런 그림들이야. 이거를 그냥 가비인 가비지 아웃인데 어쨌든 간다 때려 박은 다음에 막 돌려가지고 이상한 게 나왔을 때막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이거는 이, 어, 이 기계가 우리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오케이. 그뭐 디자인적 관점이니까 무슨 얘기를 못해요. 뭐 자기가 그거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가. 그것들은 만약에 석사에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빌딩 에너지 쪽으로 간다 치자고. 빌딩 에너지 쪽은 되게 명확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적인 어떤 관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만약에 뭐 다른 디자인 쪽으로 간다고 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브 프로세스라든지 사유 방식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할때 내가 이 컴퓨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거는 어떤 그, 그 도구를 자꾸 휘둘리는 사람의 의도인 거야. 네, 그게 좀더 중요해진다 라고 좀, 좀 하이레벨로 제가 좀말씀 드릴게요. 저, 음 이해,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네, 네. 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 노트도 하면서 <웃음> 하는, 네. 하는 중이라. 이거 저, 어차피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또 돌려보시면 어, 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겠네요. <웃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도구를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도구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안 되고 그걸 일단 알아야 되고 어디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사, 요즘도 뭐 반도체 하면 뭐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막 이런 반도체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사, 사, 착각을 해요. 그렇잖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바이러스, 바이어스가 그렇죠. 너무 심하게 갖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냥 리니어 알지브랑 매트릭스 칼큘레이션에 최적화가 어 있는 칩들이 그냥 인공지능 칩이라고 불르거든요그치비유도 마찬가지고 CPU는 싱글러 프로세스가 강한 것들 해할보다는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파이썬을 하던 그라스오프를 하던 아니면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를 다루던 내가 기본적으로 코드를 좀 공부하시고 코드 코딩하는 방법들을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지 푸욱 찔러보는 거지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어, 이거는 이렇게 지오메트리칼큘레이션는 좋구나 그라스오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음, 파이썬이라든지 여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모듈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면서 공부를 해 보는 거죠. 이그젠플도 예, 한번 봐보고 이런 것들을 쭉 통하면서 석사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수업도 들으면서 대충 아, 논문이 이런 거 쓰겠다. 이런 걸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도구도 좁혀 나가고 하면서 제가 이거 논문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한번 그 유럽에 있는 친구랑 했던 비디오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찾아서 한번 제가 링크에 달아놓을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뭐 딱딱 정의 내리고 가리지 말고 쫙 펼쳐놓고 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 조금, 이것 음.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코딩은 공부해야 된다. 코딩이라고 하는 건 문법적인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언어에 대한 활용이니까 추가로 뭐 또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코딩 말고도 그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코딩 말고도 그 수학 그 applied math 그걸 배우면 어그 공부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웃음> 음 자동적으로 알겠습니다 연이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시면 해도 되고 어 저는 그 그러니까 결국 수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은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글 쓰는 거야. 내가 그렇죠. 내 여자 친구한테 연애편지를 쓴다고 할있을 경우에 우리는 영어나 국어나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쓰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 혹은 회사에서 내가 지시, 뭔가를 물건을 사고 업무 지시를 할때그 지시서에 맞는 폼이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뭐몇 명이 필요하다, 얼마가 돈이 들어갈 거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회사에 올려서 회사에 있는 자원들 쓰죠. 컴퓨터한테 저는 약간 그런 코딩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한테 보내는 업무 지시서 혹은 컴퓨터한테 쓰는 나의 러브레터 혹은 그렇게 볼수 있거든요. 음. 컴퓨터가 알아듣는 문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거를 쓰던 저거를 쓰던 간에 내 자유인 거야. 진짜 엄청나게 많은 가짓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더라 그럼 내가 쓰기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디자인을 하잖아요.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 요즘은 꼭 디자인뿐만 아니라 또 디자인은 워낙 직관적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오메트리를 알아야만 돼요.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책을 열어서 어뭐기하학 부분을 좀 공부하겠다 어 하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차피 거기서 이렇게 문제 풀이 형식으로 이해한 기아학들이 결국에는 정말 어떤 그 그래픽스 그 코디넷 시스템 데카르트 좌표계 안에서, 카타시안 코디션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코드를 짜면서 자동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음. 그게 문제풀이의 어떤 코드가 아니라 어떤 상상의 영역에서의 지오메트리가 활용이 돼요. 음. 어, 이 벡터를 여기서 이게 곱해서 올린 다음에 뭐다 프로덕을 잡아서 거기에 뭐 10분의 1만큼의 이걸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멋있게 그려져요. 그냥 하다 보면은. 어, 너무나 뻔하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기약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상이 전환되는나 상상의 디자인을 상상을 잘해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과거에 어떤 상상을 갖고 하듯이 코딩도 상상의 영역이고 그때 이제 지오메트리를 쓰게 되죠. 그 위보다도 더 복잡한 것들을 쓸 수가 있어. 요 내가 관심사에 어디에 나와 있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코딩을 공부하자 그 전에. <웃음> 근데 하다 보면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을 쭉해 보시고 그 코딩 네. 공부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음, 장사가 없어요 그냥 정도야 그냥 남들보다 한줄더 치면 되고 음... 어, 하나 더알고리즘 짜보고 하는 방식이 사실 다예요. 예, 네. 좋은 음. 교재, 뭐 좋은 강의, 뭐 좋은 선생 이런 부분들보다도 내가 한 시간 더 투자하면 실력이 느는 게 코딩 영역인 것 같아요. 아무 음. 좋은 학교에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에서 좋은 교이렇게 배웠다 해도 그 수업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밖에안 되고 음. 그냥 그런 거 없이 뭐 굿트캠프를 하던 집에서 유튜브만 보던 진짜 내가 너무 이거 하고 싶어서 코딩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계속 치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한 사람이 못 따라가요 진짜 차이가 네. 그래서 디자인과 되게 비슷한 것같아 많이 해본 사람 못 따라가는 거지 더 그만큼 마음에 패션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하나도더 해보고 싶고 하나도더 해본 사람 그거를더 계속 머릿속에 바글바글하게 유지시킨 사람이 좀더 어 실력이 이제 반영이 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회생활 해봤지만 감투, 혹은 자기 자리, 뭐 학벌, 아니면 뭐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찍어 내리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거에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비디오 워낙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는 새로운 재료인 데이터. 이 데이터라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있냐. 이 디자이너 앞에 새로 나온 이 데이터라는 재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어 지금 21세기의 디자이너와 20세기의 디자이너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가 왔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 빠른 <웃음> 얘기이긴 한데 네. 음, 음. 우리도 보면은 19세기가 19세기가 1899년에서 1900년으로 딱 넘어간다 해서 19세, 20세기가 딱 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죠 이게 기술이 발달되고, 그 시대가 편만하게 펼쳐지고,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것들, 사건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 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지금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정말 21세기에 피지컬이 태어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핸드폰, 인터넷이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들은 신기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 걔네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핸드폰을 입에 물고, 네? 터치 스크린을 항상 손에 두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태어난 사람들이고, 저희, 저 때만 하더라도, 예, 네, 뭐,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으니까, 음. 전화번호 다 외우고, 이런 시대들인데, 이게 한 세대가 바뀔수록 10년 단위로 짤라만 봐도 생각,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진정한 21세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20세기 사람들 이다 무덤에 들어가고, <웃음> 네. 21세기 사람들이 어,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어쨌든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포인트는 뭐냐,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라는 엄청난 이 재료, 이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와 그렇지 못한 디자이너가 많을 수 있다. 그걸 제가 <웃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인트. 그것만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갖고 제가 학교 강의를 어, 특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서울여대랑 서울시대에서 제가 강의했던 그 강연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과연 데이터라는 재료가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쓰일 거냐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어, 심장이 끼고 어, 그 부분에서 나는 인재가 되고 싶다. 어? 아직 그 부분을 자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 하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좀더 좋은 경쟁력으로 우리에게 다가, 다가가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의 고인물들이 했던 부분들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냥 그 고인물들을 더 높여주는 것밖에 하대 차라리 새로운 물을 만들라는 거지 네 그,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새로운 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 거기서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게임을 했어 게임을 했는데 이미 고인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지네들끼리 아이, 아이템 다 갖고 있고 우리 이제 가 시작하는데 해봤자 아이템 1, 2 이렇게 밖에 안 보이고 음... 차라리 새로운 어떤 그 게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인물들이 없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고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이걸 오래 했다 하더라 오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기득권을 갖기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 들더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는 그런 건강한 시스템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바탕으로 디지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완전 가능하거든요 과거의 어떤 기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인물들은 어차피 이걸 잘 모르거든요. 이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동시에 진짜? 내가 또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평생에 수능 한, 수능 몇 문제 가지고 대학교가 갈리고 그거 가지고서 직업이 갈리고 그냥 그 뒤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웃음> 아니 쉽게 왜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치적 성향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보면 은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SD를 나왔다고 하고 뭘 했다고 그 감투들이 주는 것과 감투들이 주는 것과 실제 이 사람들이나 한한달두달 이렇게 예약을 해보면 은 실력이 드러나는데 그런 사연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음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그걸 발휘해서 어 다른 어떤 디자이너들에게 다른 혹은 그쪽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단순하게 과거에 몇 번, 이렇게 아주 단순한 테스트로, 예, 기억력, 암기력 테스트로 줄을 세워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야. 이건 이제 20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보겠지. 하지만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세기 때안 좋았던 그런 산업들, 뭐,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들, 전통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지.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적용에서는 코딩이 지금 디자이너들한테 저는 항상 그렇게 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건 제가 책으로는 못 담아서 그냥 지금 구두 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그 그 책을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혹시 <웃음> 어 혹시, 혹시 만약에 안 될까? 아. 잠시만요. 네, 연결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은 어, 21세기를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어떤 기존의 고인물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로 접근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코딩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하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책에는 제가 코딩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나열해 드렸는데 어, 약간 책엔 적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들.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어,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장단을 만들고 전혀 다른 클래스로, 어, 아무, 밑에서 칼두고 싸울 때 여러분들이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좀더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인컬리지를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데이터라는 재료를 다루기 위해서 코딩이라는 도구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 이거를 가지고 전 정가의 보도처럼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 <웃음> 나가서 커리어 카스를 쌓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원자로의 에너지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돕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또 하나 주셨는데 어, 군대 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군대에 대한 생각들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전에 지금은 군대 가셨는데 한 두세 달전쯤에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고 군대 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시고 가서도 코딩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그사지방이라고 해서 컴퓨터 할수 있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어떤 그 코딩하는 방법들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잠시만 제 비, 어,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엔젤의 서바이버 키트 보게 되면 여기 비디오 35번, 36, 37번 있을 거예요 3개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떻게 어떤 멘탈리티로 우리가 군대를 있으면 좋을지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고요 이 친구도 지금 군대를 갈 거고 물론 제가 갔을 때랑 이 친구랑 갈 때랑 어, 환경적으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그 2년이라는 요즘 2년 안될것 같은데 1년 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보시면은 좀더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링크도 제가 그 밑에다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일단 제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케이. 시간 많이 남으니까 어, 훈련 받고 그러니까 남는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어.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면 할수 있는 환경들이 돼요. 네. 음. 가찮네요 코딩 공부하시고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응. 어, 그리고 또 아직 아직 좀 이른 얘긴데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제가 플랜을 짜 놓은 게 제가 그 사실 미국 그 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어, 그 일단 군대의 문제 때문에 일단 여기 캐나다에 있는 대학원을 남게 됐거든요. 근데 플랜이 지금 이제 그 8개월 그 8개월 일단 그 대학원 과정 시작하고 그 기초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가 그 다음에 논문 쓸 예정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 방향은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 지금 지금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f 브리케이션쪽 t i o n t o o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일하던가 아니면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 거기에 대해 준비하려면 <웃음> 준비 과정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조언? <웃음> 좀 광범위하고 n 그렇죠. g <웃음>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 i a n Ton. t 더 n g Kwango 미국 쪽 가고 싶은데 <웃음> 개인적으로 그끝초 대학원, 그, 그쵸. 대학원. 음. 일단 지금 석사는 건축 석사니까 그거 마치고 조금 더 일단 아직은 아까 말했다 아,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이르지만 <웃음> 어,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네어 지금 학사를 졸업하시면서 그쵸 칼을 모교로 갈 거고. 거기서 네. 이제 하시면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졸업을 하고 또 이제 더스페셜라이즈된 뭔가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당장은 그쵸, 뭐 그쵸. 바로 하는 아니더라도 좀먼 계지만 네. 그거를 한국에서 할 것인가, 미국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맞나요? 그쵸? 아무래도. 음. 근데 저는, 어, 당연히 미국에서 하길 권합니다. 아, 미국이라기 보다도 해외에서 하길 권합니다. 한국의 음. 석사 시스템은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디자인, 건축 이거 관련돼서는 시스템이 좀 달라요. 네. 아... 달라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경험한 것만 놓고 말씀드리면 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수님을 정하고 거기 들어가서 정해준 수업들을 듣고 이 교수님이랑 핑퐁핑퐁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아... mean,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이 나를 리드를 하는 거잖아요. 특정 교수님이 리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권력 관계에서 좀더 자유롭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조금만 더큰데 가면은 약간 학부생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이제 유학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약간 이런 케이스잖아. 교수님을 보고 석박사 연계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분만 놓고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요런 환경에서는 배우는 게 있을 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휘둘리고 다니는 것도 되게 많고, 그쵸. 어, 그러니까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는데 한국은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교수진의 문제도 좀 크죠. 왜냐하면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음,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되게 운이 없는 거야. 네. 앞으로 음... 향후 한 10년 뒤면은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농업에서 공업으로 사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농업에서 농업이 기득권이니까 농업이 기득권이니까 자기네 아는 사람에서 공업을 좀 아는 사람을 가져다가 쓰는데 제대로 이해할 리가 있나? 농업과 공업이 기, 저...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들의 이제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융합해서 뭔가를 하는 분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건축사라든지 건축가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그쪽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쪽을 갖고 한 번도 코딩은 안 해봤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학생들은 그걸 또 배운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되게 불쌍한 있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음. 학생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우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서로 피곤해지는 케이스인 거지. 음. 그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트랜지션 기간에서는 패러다임이 프트될 때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그니까 저는 되게 많은 걸 바라지 않거든요. 네. 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디자인 이슈에 맞춰서 그 이슈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냐, 단한 번이라도. 음.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뭐, 티칭을 하던, 뭐, 논문을 쓰던, 뭘 하던, 뭐다 오케이. 왜냐면 일단은 속된 말로 뭐가 뭔지는 아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내가 타이틀이 그러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고 또 본인이 이해는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왜냐면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해야되니까 그런게 그런 있는게 조금 있기 때문에 미국 해외 쪽은 그나마 좀덜 하죠 왜냐면 좀더 자유롭죠 아, 좀더 자유롭다기보다도 그쵸. 더 어... 그... 이피션하게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돌아가니까 는게하 음. 해외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이제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일, 일찍부터 준비해야 맞는 것 같아서 그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그어그 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내리티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그 그 준비 과정에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그 어떻게 하셨는지 등등 제가 친구 입장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은 그거를 지금부터 네.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준비를 이렇게 하면은 된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가장 친구 다, 내가 그 비디오 두 번째 비디오가 그럴 거예요. 아이덴티티 만들라고 그러니까 네. 가장 나답게 커리어 파스를 잘 밟아 갔을 때 그게 그 뽑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음... 그 기, 준비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간 사람이 저렇게 했대. 갔대. B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 갔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아아봤을때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한달이두달 건너면 AB가 이 학교, 이 집단, 이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한 티피컬한 파스가 돼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주객이 아... 정도 되는 거지.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더, 뭐랄까요. <웃음> 나의 컬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가 항상 그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 누구니? Who a 이거에 대한 대답을 최소한 한 24시간? 동안 입에 침을 튀기면서 <웃음> 할수 없으면 나는 그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전 지금도 가능하고 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 일주일 동안 아 새끼 아, 밥 먹고 한 시간 하, 톡 하고 한 시간 아, 그 10분 쉬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는 진짜 앞으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웃음>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남들 따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남들 따라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더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음, 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친구는 지금 명확하잖아. 아, 나는 석사, 학사도 이렇게 했고, 거기 안에서 이런 니즈들이 생겨서 이런 공부들을 했고, 거기서 또 군대라는 어떤 독특한 캐릭터에서 또 뭔가 배울 거고, 또 나와서 어떤, 계속 나라는 것들이 자라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음. 그런 것들이 더 나다올 때 그게 발휘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준비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나다올 때 오히려 그 준비가 된다는 걸 알려 드리는 거는. 음. 근데 음.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학사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어떻게 내컬러를 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한테 연, 연, 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할 정도면은 패션이 있는 건데 그 패션, 심장이 뛰는 곳에 따라가세요 계속.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예.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매를 보세요. 스몰 윈드를 찾고 하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봐. 거기에 계속 뭔가 연결고리를 찾고 그런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요 결국에는 어디 어디 컨설팅 해준 데 이렇게 하면 된는데 저렇게 하면 된는데 이게 결국 이거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친구는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음. 굳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나다올수록 그게 먹힌다는 라걸 보고 패브리케이션 하고 싶다, 뭐뭐컴퓨테이션 하고 싶다. 네, 지금 그 정도의 생각도 못 갖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일단 지금 그것들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보다가 어떤 깨달음이 나한테 왔다 어떤 식기 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쭉 해놓고 시간이 돌이켜보면 은 그게 나와 있는지 거 음, 그런 전략으로 가라 특별히 지금 내가 아까 비디오 3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어떤 멘탈리티로 접근해야 될지 꼭봐 보세요 네. 네. 꼭봐 보시는데 잠깐만 내가 그 저것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타, 비디오를 만든 타임라인을 제가 다 따놓거든요. 아, 좋아요. <웃음>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He's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은 o t is your m i r a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이 비디오가 oh. 연결이 다 보여요. 잠시만요. He's my m i r a c l 저 플레이스트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대,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이 군대를 가시면서 군대를 가기 전부터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저도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래서 스터디를 잘 맞췄고 군대 가기 진짜 하루 전날인가 저랑 이제 미팅 이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미팅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그런 비디오예요. 네. 자, 화면을 쇼를 해가지고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바이벌 키트에 보면 어 군대 준비 요거 있죠? 35, 36, 37 보이시죠?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제스를어 도록하라 하니까 네네. 35, 36, 37번이 있는데 각각 그냥 플레이리스트 잠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 이거 꼭 한번 봐 보세요. 보시면 은 네. 어떻게 이제 저한테 조금 그러니까 군대를 저도 다녀온 입장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일단 동기를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 동기를 가지려면 질문을 해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이좀더 군대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도 좀더 쉽게 성취할 수 있다. 근데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쭉보시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디오는 그러하고 두 번째 것들은 결국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드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어쭉 이제 말씀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 보자 해가지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을 통해서 내가 실패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도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지금이나 음. 시, 시기가 지나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비디오를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질문에서 주셨던 것처럼 멘탈리티, 어떤 멘탈리티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답이에요. 음, 그 미역처럼 파도가 일로 이리 치면 일로 가고, 절로 치면 절로 오고, 이런,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각성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환경을, 그러니까 저랑, 저는 항상 그런 캐릭터 를 많이 갔거든요. 나라는 캐릭터가 특정 환경에서 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물론 내가, 나라기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방법론들의 컨시스턴스하게 어떤 결과들을 낸다고 친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N.J. 의 서바이벌 키트 뇌에 네,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이야기 나눌고 있으면 하고 마무리 저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지금도 하다 라고 하면 은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 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으로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음.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어, 중요한 네. 부면은 저는 이제, 제가 그, 우리 90, 00년생 분들 많이 만나는데,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틀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대부분 이 NJ 채널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은, 상인 10%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회 탓하고, 뭐 그냥 못뭐 탓하고, 막, 이런 게 일단 대부분인 거고, 네. 그중에뭐 하나 이런 거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주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신 분들이 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배우는 게더 많아. 오히려 내가 배우는 게더 많고 그리고 톡톡 쳐도 쭉쭉쭉 나가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은 되게 그러니까 군대로 따질 것 같으면 이미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고 거의 그특전사급에 어떤 전투력을 갖고 오시는 분들, 특수 전투를 위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이름은 제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이 친구도 이렇게 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또 후배들이 또그 사례들을 보고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꼭 누구를 따라가기보다도 나만의 인생을 그렇죠. 계속하는 그런 이그젬임플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2학년 때부터 그 유튜브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거나 그런 거에 접하기 쉽게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별로 없어서 너무 그 한국, 분, 한국 분이 그 한국어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또 업데이트해 주시고 궁금하신 네. 점들이 있으면 은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